ISTJ도 마음에 드는 사람과 소통하면 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속으로 흥분합니다. 그래서 상대도 ISTJ에게 호감신호를 보내면 ISTJ는 열심히 플러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주일, 한 달, 일년 내내 플러팅 모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ISTJ의 소중한 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ISTJ는 상대에게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ISTJ의 내면 속에서 시소 싸움하듯이 로맨틱했다가 쌀쌀 맞았다가 뚝딱이 로봇의 모드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ISTJ와 썸을 탈때꼭 실제로 만났을 때의 반응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호감이 있다면 실제로 만났을 때 ISTJ는 상대에게 진심을 다해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시 l 하주시야사 Chun Hajusi e d n a a Daddak ISTJ 다 i 1. 다 s t j v